기상캐스터 황미나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황미나가 할 머니와 대화를 나눈 모습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맛에서는 김종민과의 데이트를 준비하는 황미 나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황미나는 김종민과의 데이트 전 함께 살고 있는 자신의 할머니와 김종민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마침 TV에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김종민의 모습이 비쳐졌고 황미나는 할머니에게 김종민을 아냐? 나 지금 저 오빠를 만나러 갈 거다라고 털어놨다. 이를 들은 할머니는 표정이 어두워지며 진짜로 애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 나이 차이는 몇 살이 나냐. 라고 물었고 황미나는 조금 차이가 난다. 라고 전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한신살은돼 보인다. 라며 탐탁안 아나 했다. 당황한 황미나는 아니다. 저와 10살 정도 차이가 난 다라고 해명했다. 할머니는 조금 젊었으면 좋겠다. 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김종민과 황미나는 14살 차이 난다. 기상캐스터 황미나의 할머니가 손녀의 남자친구인 김종민에 대해 탐탁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30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맛에서는 황미나와 김종민의 데이트가 전파를 탔다. 이날 황미나는 김종민과 데이트를 준비하던 중 t v n 노. 래를 부르는 김종민이 나오자 할머니에게 김종민 아시냐? 고 물었다. 할머니는 김종민의 영상을 보며 잘 논다고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황미나는 나 지금 저 오빠를 만나러 갈 거다. 할머니. 랑 엄마는 저녁 먼저 드셔야 할것 같다고 말했고 할. 머니는 진짜 애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 나이는 몇? 살차냐고 질문했다. 할머니는 황미나가 조금 차이 난다고 답하자 한후 공살은 되어 보인다면서 김종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애둘러 표현했다. 할머니는 또 황민아의 저와 10살 정도 차이가 난다는 설명에도 조금 젊었으면 좋겠다고 속마음을 드러냈다. 한편 연애에 맞은 사랑을 잊고 지내던 대한민국 대표 싱글 남자 스타들이 그들이 꼽은 이상형과 사랑을 찾아 가는 과정을 그린 프로그램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10시 50분 방송된다. 앞서 김종민, 황미나 커플은 역술가를 찾아가 결혼해 대한 질문을 했다. 옆술가는두 사람 궁합이 맞는다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특히 황민아의 결혼수에 대해서는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라며 시기를 얘기해주면 올해는 애인이 들어오는 것 내년에는 남편이 들어온다라고 해 놀라움을 안겼다. 엽수가는 이어 올해 연애를 잘하면 내년에 결혼한다라. 며 이거 지나면 남편 운이 안 들어온다. 내년이 제일 좋은 운수라고 강조했다. 김종민도 같은 사주였다. 엽수가는이 정도로 맞는 거. 풀이 거의 없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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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의 맛을 통해 처음 만났다 1화부터 출연의 장 린멤버와 같았던 이들은 배우 이필모와 서수연 커플의 결혼 소식 및 새로운 커플들의 출연에 밀려 어느 순간 부터 프로그램에 등장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이후 이들 커플의 분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자, 일부 시청자들은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제작진이 입장을 밝혔다. 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연애의 막 제작진은 김종민. 황미나 커플 분량이 이달 중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하차 등 구체적 계획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TV 조선 연예의 마제작진이 김종민 황미나 결별설. 대대해 입장을 뉴스 1 앞서 두 사람이 방송에 등장하지 않자 일각에서는 결별, 설리 불거지기도 했다. 방송이긴 하지만 리얼리티를 표방하는 연애 프로그램인 만큼 두 사람이 실제로 마음이 맞지 않아 결별했을까? 능성도 있기 때문. 그러나 이 역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제작진은 결별설에 대해 사실이야. 미며 최근 분량이 적었던 이유와도 무관하다고 전했다. 난 21일 방송된 TV조선 연예이맛에서는 김종민 황, 미나 커플의 마지막 이야기가 공개됐다. 이날 김종민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황미나와의 결별을 알렸다. 김종민은 고요태 앨범 준비로 정신이 없어서 황미나와 통화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지금 생각하면 미나의 개 많은 혼돈이 왔을 것 같다. 미나가 일할 때만 만나는구나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도 같다. 미나에게 감정을 표현한 적이 없다. 바로 표현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기사나 인터뷰 때문에 오해도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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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했다. 단둘이 있을 때 미묘한 설렘이 느껴졌다. 고 말했다. 이어 김종민은 이번 만남이 서로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으면 좋겠다며 저도 미나도 상처나 트라우마가 안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황민아는연애이막 1호 커플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천만 남부터 오늘 일을 일하고 선언하며 달달한 데이트로 설렘을 선사했다.